컴포션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펜툴로 라인을 하나 그려요 얘를 우리가 컴포션의 정중앙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타이틀 액션 세이프 펴주고 그럼 여기가 이제 센터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이 쉐입을 확장한 다음에 어, 여기 있는 패스 를 선택해서 이 좌측에 있는 이 포인트를 이 센터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타이틀 액션 세이프를 잠깐 끌게요 다시 이 패스에다가 트림 패스를 추가해주세요 트림, 패스. 트림 패스를 추가하고 트림 패스에 스타트 핸드가 둘다 0, 0 키프레임을 생성합니다 자 시간을 한 1초 정도 이동해서 트림패스 스타트엔드가2 0이 되도록 그 다음에 스타트가 늦게 출발하도록 이 스타트의 키 프레임을 뒤로 밀어주세요 이거 여러 번 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션을 만들었어요 이 레이어의 로테이션을 열어보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합니다 컨트롤 d 그 다음에 얘도 로테이션을 열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이 로테이션이 이 위에 있는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얘입니다. 얘보다 몇 도를 더 회전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면 돼요. 얘가 가지고 있는 이익스프레션의 피크윕을 이용해서 1번 레이어에 링크를 한번 걸어보세요. 그 다음에 메뉴를 확장, 로테이션을 확장해보면 이제 익스프레션이 열리게 되죠. 그럼 이익스프레션을 우리가 이제 피크를 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애가 회전하면 똑같이 회전을 하겠죠. 자, 시간 얘가 선이 보이는 시간으로 이동한 다음에 각도를 회전시켜 보세요. 1번 레이어를, 1번 레이어의 각도를 회전시키고 얘 값을 보면 이제 똑같이 변화가 생겨있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첫 번째에 있는 이 레이어보다 이 익스프레션에 링크가 걸려있는 이 자식이 어, 위에 있는 1번보다 30도가 더 회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로테이션. 익스프레션 뒤에다가 사칙 연산 쓸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30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이 레이어는 첫 번째 얘보다 30도가 더 회전이 되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레이어가 40도가 회전이 됐으며 두 번째 레이어는 70도가 회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두 번째 레이어를 복사해보세요. 컨트롤 D 그 다음에 단축키 이를두번 누르면 익스프레션이 열린다고 했었죠. 그러면 얘도 70도고 얘도 70도예요. 그럼 이세 번째에도 이제 각도를 또 높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 1번 레이어보다 2번 레이어가 30도, 2번 레이어보다 30, 3번 레이어가 30도 그러려면 이 각도를 60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이 3번을 또 복사하면 또 수정을 해야 되죠. 이러면 뭐 크게 의미가 없죠. 이러면 그냥 30, 60, 90 이렇게 각도를 회전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어, 3번과 4번 레이어는 삭제합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기준이 되고 2번이 이제 익스프레션이 걸려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컴포지션에 조금 전에 했던 이 방법은 뭐냐면 얘를 복사했을 때 항상 이 익스프레션의 언어가 이 컴포지션의 레이어 중에서 체임 레이어 2번이라는 이 레이어보다 30도가 더 회전하겠다라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얘를 복사해도 전부 다 그냥 똑같이 30도만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하면 돼요. 그,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인덱스. 자, 인덱스라는 이 언어는 뭘 말하냐면 바로 이 레이어들을 우리가 쭉 복사하면 순서. 1번, 2번, 3번, 4번 쭉 레이어의 순서 있잖아요. 자, 이 순서, 이 번호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두 번째에 있는 이 레이어, 2번의 레이어에서 그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컴포지션의 레이어인데 이 레이어의 1번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 레이어의 인덱스를 인식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쉐임레이어 2번에이 이름을 삭제를 합니다. 다운 표까지 다 지우는 거예요. 가로만 남겨두고 얘를 다 지워요. 지운 다음에 인덱스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디스컴프 레이어 인덱스가 되면 됩니다. 이 레이어 원래 값에서 어 30도가 그냥 더하기가 된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이 인덱스라는 게 바로 이 레이어의 이 expression에 인덱스가 되어 있다는 건, 얘는 어떤 레이어를 말하냐면, 바로 이 2번 레이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앞에 있던 레이어보다 30도죠. 바로 앞에 있는 레이어 플러스 30도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인덱스라는 건몇 번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지금 레이어가 두 번째니까 이 인덱스는 숫자 2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번 레이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2번보다 앞에 있는 1번 레이어 플러스 30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인덱스... 마이너스 1을 입력해주면 이제 1번 레이어보다 30도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인덱스라고 적어놨으면 인덱스 뒤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컴포션의 레이어 중에서 인덱스라는 건 지금 이 2번 레이어를 말하는 거라고 했죠 자, 2번 빼기 1번은 몇 번이죠? 1번이죠 그러면 1번 레이어보다 30도를 더 회전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로테이션의 값을 우리가 플러스 30이라고 입력을 해놔버리면, 어, 복사를 한 다음에 또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걸또할 거냐면, 자, 널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널을 만들어. 그 다음에 이 널에다가 여기 그 이펙트로 와볼까요? 이펙트 메뉴로 와볼게요. 익스프레션 컨트롤를 보면 슬라이더 컨트롤이 있어요 자 슬라이더 컨트롤을 보면 얘가 숫자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각도의 영역에다가 직접 우리가 30도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도록 이 슬라이더 컨트롤이라는 이 속성을 여기에다 넣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로테이션 뒤에다가 플러스 하고 나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자 이때 익스프레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피크업 있죠, 얘 있죠, 얘. 자, 얘를 클릭 드래그해서 저 위에 열려 있는 슬라이더 컨트롤에다가 이 링크를 걸어 줍니다. 그러면 이 뒤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죠? 이 컴포지션의 레이어 널1번의 이펙트 슬라이더를 따라 다니겠다라는 게 본거예요. 그럼 이 뒤에 있는 이 숫자를 우리가 직접 30이라고 입력하는 게 아니고 여기 널이 가지고 있는 슬라이더에 값에다가 이렇게 30이라고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수정된 이 값이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는 겁니다. 3번 레이어 있죠? 자, 얘를 이제 또 복사를 해보세요. 그럼 복사할 때마다 어때요? 얘네들이 각도가 회전이 되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여기 있는 널의 각도를 30도라고 해놨기 때문에 12개가 되면 이제 한 바퀴 안에 가득 차겠죠. 근데 나는 20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레이어를 계속 복사하면 돼요. 복사해서 이제 20개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20개가 됐으면 각도를 뭘로 바꿔야 돼요? 여기는 이 각도가 360 나누기 20이 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매번 여기에다가 값을 입력을 해서 그 개수를 맞추는 게 아니고 복사는 하고 싶은 대로 한 다음에 이 값만 수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가능하다는 라 거겠죠. 우리가 이런 선이 있을 때 나는 이 라인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나타나는 모션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 슬라이더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 이 각도를 키를 주면 이런 모션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얘가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슬라이더가 0이었다가 시간을 이동해서 얘가 뭐 24. 된다. 그러면, 이 선이 나타나면서 그려지는, 회전이 되면서 트림 패스가 일어나는, 뭐, 이런 동작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얘부터 얘까지, 어, 레이어를, 우리가 키프레임이 있는 명령어를 여기까지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게 하는 건 여기 있는 시퀀스라는 걸 해주면 되죠. 시퀀스 레이어. 이때 몇 프레임을 어, 겹치게 할 건지 그럼 지금은 16프레임에서 저 같은 경우는 끝났으니까 뭐 3프레임 다음에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13프레임을 겹치게 해서 OK를 해주게 되면 얘네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동작을 만들어내게 할수 있을 거고요. 또는 이 모든 레이어들을 전부 다 선택해서, 딜레이어를 사용해서, 랜덤이라는 걸 쓰게 되면, 이제 불규칙하게 하나하나가 나타나는, 뭐, 이런 동작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